자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자 바로 또다시 백스윙에 대한 내용이에요 바로 옆피봇 백스윙 때 몸이 이렇게 뒤집히는 분들을 이 모양을 교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아봤던 왼쪽 무릎을 고정시키는 방법을 일단 기본적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어느 정도 몸이 뒤집히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어요 자 이때 추가적으로 한번더 몸을 뒤집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 원인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나의 유연성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어깨 회전자 그리고 두 번째 팔꿈치의 움직임이 있어요 자 우리가 백스윙을 가는 상태에서 코킹을 들어 올릴 때자 테이크백이 쭉간 상태에서 여기서 손목을 꺾어 올리는 게 코킹이겠죠 자 이때 클럽을 팔로 들어 올리시는 분들 팔꿈치의 높이가 지금 보시면 테이크백이 쭉간 상태에서 여기 명치 높이까지 팔이 뻗어졌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는 팔꿈치의 높이를 고정을 시키시고 위치를 고정시키시고 손목을 꺾어 올려주는 동작 이렇게 꺾어 올려주는 동작으로 코킹을 만드셔야 되는데 테이크백이 쭉간 상태에서 추가적인 어깨 회전 그러다 보니까 몸에 유연성이 부족하고 골반이 오른쪽으로 밀리면서 몸이 이렇게 뒤집어지시는 분들 리버스 피봇의 이유라고 볼수 있겠죠 자이 모양은 말 그대로 백스윙의 크기를 약간은 줄여주면 되지만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쉽게 줄여지지 않으니까 여태까지 이 동작이 고쳐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작을 하실 때는 항상 오른팔꿈치의 위치를 자 테이크백을 평소보다 타겟 반대쪽으로 두 팔을 뻗어내면서 길게 밀어주신 상태에서 오른팔꿈치의 위치를 고정시켜놓은 상태에서 손목을 꺾고 혹은 오른팔 팔꿈치를 접어올려서 코킹을 만들어주신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백스윙 탑이 그렇게 높게 잡히지 않아요. 뭐 여기서 물론 여기까지 오는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백스윙 방법은 두 팔을 타겟 에서 반대쪽으로 뻗어주시고 그러면서 양쪽 어깨를 제자리 회전을 시켜주시면은 이 밀어지는 힘에 의해서 돌아가는 힘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코킹이 나오는 거겠지만 그게 너무 과하게, 과도하게 하게과 들어가기 때문에 자 길게 밀어준 상태에서 팔꿈치를 고정시켜놓고 손목을 꺾어 올려주시면 여기서 멈추게 되고 이게 실제 동작에서는 여기까지 오는 추가적인 스피드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팔꿈치를 고정을 시켜도 아까 만들었던 동작보다는 조금 더 높게 만들어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리버스 피부옆피부이 피봇, 심하신 분들은 가장 먼저 왼쪽 무릎을 잡아주시고 그리고 내 느낌에는 물론 풀스윙을 한 느낌이 안날 거예요 그러더라도 다 그냥 단순하게 스윙 스윙의 크기를 줄이려고 하지 마시고 밀어내주고 팔꿈치의 위치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코킹 오른 팔꿈치의 위치를 길게 밀어준 테이크백이 끝나는 곳에서 고정시켜놓은 상태에서 코킹을 들어가 주셔야지 조금 더 몸이 뒤집히지 않고 아래쪽에 잡혀 있으면서 하체까지 잡혀 있어서 훨씬 더 강하게 임팩트를 지금처럼 만들어내면서 공을 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몸이 뒤집히는 안좋은 동작과 몸이 뒤집히는 컨택을 방해하는 동작을 다같이 잡아주면서 훨씬 더 간결하고 깔끔하고 정확한 파워풀한 컨택을 만들 수 있습니다